자 이번 시간에는 운명수에 의한 오행작용론을 푸는거예요 운명수에 의한 오행작용론 그렇게는 오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거예요 종류가 그렇게 푸는 방법도 다르고 자 그러면 운명수의 오행을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상생상극에 푼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상생상극론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연법은 아까 지금 뭐랬어요? 나쁜 것만 있다고 그랬다. 그쵸? 그런데 운명수에 의한 것은 어떻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그랬다. 그죠 그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것을 푸는 거예요. 이게 왜래자 그래? <웃음>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다 자 이것이 무슨 보따리? 노란보따리 빨간보따리 빨간 이것서 보따리. 흰색 보따리 이거는? 검은 보따리 이 청색, 예, 청색 보따리 자 운명수는 내 혼자 가는 길이었다 그죠 인연수는 어떤 인연에서 귀신 인연도 있고, 사람 인연도 있고, 일 인연도 있고, 사건 인연도 있는데, 이거는 뭐랬세요나 혼자만이 가는 길이다. 그죠? 자, 그러면 나 혼자 가는데 우리는 작용하는 것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숙명의 힘을 잘못 이용한다든지, 잘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는 잘 이용할 때와 잘못 이용할 때. 그 다음에 업장은 어떻게?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 내가 정신이 똑바랐을 때와 안 똑바랐을 때. 그 다음에 독약을 마셨을 때와 마, 마시지 않았을 때. 내가 쓸데없는 갈 길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어, 운이 좋을 때와 운이 나쁠 때.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다. 그죠? 그래야만 인생만 사를다풀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난 사주가 <웃음> 이 사람이 똑같이 간다는 건 그거는 항당무계한 소리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 수, 수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똑같이 간다면 아 아무도 똑같이 갈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푸는 것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답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학문이에요한명 똑바로 가지 않는데, 어? 둘이가 똑바로, 어? 사주가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는 소리다. 없는데 있다고 하고 풀면 안 되지, 그제?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이잖아, 그제? 나는 이것이고, 불러봐요. 저기는 이것이고, 11번은 어디에요? 이거시고 그제? 11번? 아, 11, 아 11번은 이거고, 13번은 이거고, 음. 19번은 이거잖아. 14번은 어? 14? 14, 14번은 이거지. 14번. 어. 14번 이 이건 운명수니까. 14번인가 여기서. 14는 나누기, 아, 나누기 네. 9. 아, 14, 아. 14번은 여기네. 나누기 9. 아14 알지 나누기 9가 이거. 14번은 14번은 오로난 오래가지고 생긴 거니까. 3번 여기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것은 이렇게 생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 이렇게 역생하는 것이요 알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게, 음. 저나 저나 가는 길은 똑같은데 요렇게 간 거나, 이렇게 간 거나 어떻게 생각하요아 그걸 설명할까 아니깐 <웃음> 그렇게 아, 아까 얘기했잖아 요로 가는 와. 것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내 운명따라 똑바로 갔을 때고 요거는 나쁜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웃음> 엉뚱한 길로 돌아갔을 때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 어. <웃음> 자 이것은 어떻게 극이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것는 운명수에서는 세 가지 요인을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를 때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죠 그렇게 운명주기가 나쁠 때는 어떻게? 운명주기가 내리막길을 칠 때는 역생으로 갈 확률이 높고, 운이 좋을 때는 생활 확률이 높고, 내가 정신 차려갖고 똑바로 있을 때는 생활 경우가 많고, 어? 허풍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가요을 부리면 역생할 경우가 많고, 이것이 우리는 생과 역생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자,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어떻게? 삽니다. 이? 내가 잘, 잘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생이요. 그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역생이 되는 것이고. 업장은 어떻게? 업장에 안 걸리면 생이요. 업장에 걸리면 역생이다. 그죠그 다음에 정신 차려갖고 올바로 판단하게 되면 생이요. 가욕을 부리면 어떻게? 역생이요 독약을 안 마시면 어떻게? 생이요 독약을 마시면 역생이요 흡풍이 올바른 길을 가고 허풍이 안 들면 어떻게? 생이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역생이요 운이 오르막길일 때는 어떻게? 생이요 운이 내리막길일 때는 역생이다 이렇게 되는거야요 그건, 응? 그건, 그건 우리는 어떻게 약을 먹고 내가 판단을 못해고 어려움이 채실 때이거는 업작에 걸렸을 때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 주나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나는 여기, 여기다 그지? 나는 생할락하면 어떻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포터이라고 그랬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게 뭐라고 랬어요 이게 뭐랬나? 이게 뭐랬나? 옷포다리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봉쇄해서 나는 어떻게? 떳떳하게 남인데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 곳질났거든. 응? 아,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명예를 어디 야 되는데 어떻게 설테 없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어디 곳질했거이게잘났다고 노래방 가고 노래 잘한다 하고 어떻게 사람 안대 가고 내 잘한다 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너무 실했어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뭐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남인데 상담 잘하고 남인데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덕을 사갔어. 나는 명예를 얻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 내 잘났다 하고 왔잖아 지금. 그치? 아 신랑인데도 잘났다고 하 엄마인데도 잘났다고 하 나도 내 잘났다고 하그래 왔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는 오행에서는 전혀 지금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오행에서는 거기가 아니고 옆에야. 아 그러네 옆에네. 요거 요거말해 요거. 어 그거는 그거는 나요. 어 그걔 형이 어떻게 해? 어떻게 했노? 아 어,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 안 해? 공부하고 계시. 네아 열심히 가 있으래. 그안 해. 막 들어봐라. 그래 그 옷을 입어라길 어떤 옷을 명예 옷을 입어라든 말은 어떻게? 해? 아 찔라 거리는. 아 찔라 거리는 어디고 있는 거야? 무슨 옷? 아 참나 뭐 얘기는 뭐라 되게 털림 <웃음> 어, 있나? 없잖아. 자, 우리 뒤에, 자, 예를 하자. 우리 그런 자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제?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뒤를 안 해. 해. <웃음> 아안 해. 옷을 안 입어. 이 좋은 옷도 안 입고, 나쁜 옷도 안 입는 거야. 응? 그러면 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뭐. <웃음> 생도 안 하고, 역생도 안 하는 거야. 안 입을라니까. 그 공부만 하는 거야. 자, 여기는 어떻게? 이거 무슨 보따리? <놀보다리> 어, <놀보다리> 그치? 어, 돈이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 그치? 돈을 벌락하면 어떻게? 아 이게 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지식으로 기술로 해야 된다 지식과 기술을 해야 익혀야만이 어떻게 해 내가 넘는데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기술과 지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몸으로 뛰어올라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공방자 치고 지금 그건 공부가 아니다 내가 보면 공부는 요만큼밖에 안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바빠야 돼 그렇지? 뭐하러 바빠야 돼? 참...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고치주를 바빠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 을 고치려고 안 바쁘면 어떻게? 역생하게 되면 지가, 어떻게? 귀신 들려갖고, 이산저산으로 막 쫓아다니는 거야. 아,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음. 공부가 있는데, 음. 이 공부가, 공부도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숙명의 아, 자식은, 그러니까 공부에는 여러 가지 공부가 있어요. 공부에는 어떤 공부냐, 3, 4, 5, 6, 7, 8, 9가 있어. 그렇게 숙명의 공부, 업장의 공부, 우리가 어떻게 오행의 공부, 우리가 6의 공부, 7의 공부, 8의 공부, 9의 공부가 있는 거야. 그렇게 나는 이름복이 있잖아 원래는 나는 이름복이갖고 어떻게 너데떳뜻하게 잘난채 잘하고 명예를 구축해야 돼잘난체만 하면 안되고 내 실적을 갖고 내가 같이 공부를 가르치라 했잖아 아까 저게 그 공부를 해야 다는거 그렇지 자격증 자격증? 갖고 내 명예를 찾겠나 <목소리> 에이구. <목소리> 그, 그렇게 공부를 갖다 엉데리고 공부했잖아 역생하니까 어떻게 되겠노 역색 했죠. 그래서 열심히 좀자격증만 따고 당기잖아. 어떤 논... 공부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음. 그 공부를 어떻게 찾냐고. 아 어릴 때 우리 상담했잖아. 어릴 때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 어떤 길로 가라. 우리 팔관문에답이왔잖아 지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자가5 2 살이다. 그 사람 어떤 공부해야 되냐아 그렇게 단순하게 묻지 말고 이러, 이 공부니까 차게차게 제가 오십 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어떤 공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공부? 내백가르치줬잖아 진로 상담할 때그 단계별로 했다. 지금 52살이면 묶고대고 이때까지 핸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야. 아이가 그럼 새로운 공부해야 되겠니까? 그죠? 새로운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 지금 이 시점부터 내가 묶고살수 있는 공부? 자기가 인연이 된 공부? 당연히 보따리 보따리에서 사고 자기 재능에서 찾는 거지 팔에서 팔하고 오하고 찾는 거지. 팔하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나는 어떻게 돈을 벌려고 어? 돈 보따리가 있으니까 내가 제주와을 어? 이런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돈벌수 있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데 쓸퍼 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돈 버는 그돈 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무슨 공부해서 자격증 공부한 거야. 그치 자격증. 자격증 그거 뭔지 필요한데. 자격증이서 돈을 벌죠. 요즘 자증 아이고체. 그거는 저 라이센스라고 우리 소위 말하는 변호사, 의사, 어? 뭐 변리사, 회계사, 사자 아니면 다른 자격증은 소용이 없다. 응? 그래서 지금 나이가 52살이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 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52살 이후부터 에 네.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중년까지 54살이 되게 되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 지금 연장 넓혀주는 거 저거 안 되는 거다 연장 줄여야 돼 정년을 자꾸 땡겨야 돼 54살까지 땡겨야 돼 젊었을 때는 50몇 살까지는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딱 하고 거기이 빨리 적년 퇴임을 해갖고 퇴직금 영매 퇴직금 주가지고 다시 80 살까지 살수 있는 일을 만들고 일을 개척해야 돼. 제제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나라가 올바로 사는 거래요 옛날에 60 살까지 뺏기면 되니까 막 연장 넓게 가지고 하지만은 지금은 60살 넣어가지고 뭐 하겠네 이 말이야. 뭐 취직시 죽에서60살 내가 게막 뭐 해적임금이 어떻고 5 2 시간만 했는데 삐리삐리한 사람들 그돈 주고 그 서겠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정책이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든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정년을 1년만 땡겨봐 정년을 1년만 땡겨보게 되면 일자리 이거 걱정 하나도 안해 청소년들 청년들 일자리를 왜 걱정하느냐 정년 한 해만 땡기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한 해만 더 땡기 보면 어떻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이 없는데. 이것도 해갖고 꼴등 1년 더 연장해갖고 뭐 하겠네. 그 뒤에 80살, 90살까지 뭐할 건데, 그거. 아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나들은 사람들이 좀 깨우쳐야 되는 거야. 태임, 이게 나갈 때는 나가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뒤에 앞으로 이자 자식인데 지금 연금 연금도 없는데 연금 내라고 이것 뭐 묶는 거살금내라고뭐 노인 연금 주를 해서고 이하면이 누가 젊은 사람도 몇명 되지도 않는데이 사람 닮이기살리겠노 자기가 80살까지 몸이 건강한 사람 80살까지 이래야 돼. 그때 또 세금 내고 자기도 내야지. 아 직진퇴임 연장 연장 연장만 시키놓고그 뒤는 에 놀면서. 어? 핏 빨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야이가 그거. 연금도 없는 연금 그거 갖고 내놔라 하면.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 나라에서, 나라가 정말로 이 정신이 좀 혼이 빠진 거야. 정년을 땡겨야 돼. 땡기고. 그 땡긴 정년만큼 월급 줄었잖아. 명예퇴직할 때 월급 줬으니까. 그인년을 땡기 있으면 2년 동안 재교육을 시키갖고 8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지. 이거 하다보면 연장, 노조에 어떻게 연장해가지고. 그 뒤에 놓으면 말건데, 뭐 맨날 산에 나가고, 도봉산에 가고 금우산에 나가고, 팔봉산에 나가고, 검릉산에가고 여기는 계롱산에 나가고, 맨날 그지, 아신나던 사람이 전부 다 거짓말 하고 있으면 할건데 뭐 전부 다기심 만들어가면 할건데 뭐 산에 가갖고. 내려오다가 막걸리 먹고, 엎어 지 짚고, 또 병원에 실려가고, 이래가 될 일이겠지, 그. <웃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업장에 걸린다고 그랬다, 그제 아까 이제 거기 작용하는 건 업장이다, 그제 이 사람이 업장 걸리면 잘못되면 어떻게? 업장에 걸리가 운 나쁠 때 업장에 걸리면 어떻게 돈 깨먹는다 했잖아. 깨먹잖아. 아, 무슨 뜸 살면 봐.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바쁜 사람은 어떻게? 업장에 걸리면 어떻게? 있는가 없는가 이 멍청한 대답 나는 거야 그걸 해보까 아는 거, 지식 자체가 없어지, 지혜가 없어지 뿐는 거야. 이 사람은 업지 짚으면 어떡해? 업장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노? 업장에 걸리면, 극으로 가니까. 극거로 가니까, 이거, 이거, 옷, 옷, 이 옷, 입어보겠지? 제수복 <웃음> 그렇게, 제수복도입고제수복도입고그 어, 다음에 어떻게, 해. 그 술집에 가갖고, 청사초롱복도 입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극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병들고 멍들고 하잖아.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병들은 죽는 거야. 이거 하게 되면, 때문에 어떻게? 이게,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극되면 어떻게 되노 이게는 일이야이지 일을 못하게 되잖아.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내 신체상? 어떻게? 이거 별 볼일 없는 거야 빨리 죽든지 뭐 불구가 되든지 몸을 못 쓰든지 아무자기 설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업장이라는거 틀린 게 있나? 청색은 뭐라고요? 제수로 미운 말고 이게 아 이것이 돈 있는 사람이 돈, 돈을 돈 버려야 되고 돈 갖고 이게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는 범버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그하게 되면 어떻게 사기 시다가 재수 가는 거고 예. 술 먹다가 어떻게 돈 까먹다가 어떻게 술집에 가갖고다 털어 죽을 것이고 밑에서 생을 내가 받아 올라가 무슨 생을 여기서 생? 예. 아까도 그러니이 예. 사람이 예. 어떻게 돈에 미치 갖고 공부도 안할 것이고 아니 그 거기 있는 사람이 고위에 생기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사람이? 고위로 생기가 여기는 예. 공부 지식을 했잖아 예. 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명예를 얻어야 된다 했잖아 예. 그렇게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노민들이 강민들 잘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했는데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청사처럼 어디 거 예, 역색을 해보면 어떻게? 공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청사처럼 어디고 뭐 술집에 가고 술 먹고. 역색 병으로 가지 않나요? 역색은 여기로 가는 거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른 거지 그렇게. 생을 하면 어떻게 선생님복을 입고 어사복을 입고 이렇게 명예를 지키는 옷을 입는데 어떻게 요렇게 역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명예를 실추시키는 옷을 입는 거야. 그걸 입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게 역생을 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업장에 걸렸을 때는 그간 되잖아 업장.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역생이 있을 때 가는 거고. 그 가는 사람은 이것이 가는 거지. 이 사람은 그 가면 이리로 가는 거잖아. 그, 렇죠 그렇게 이거 그니까. 공부 안 하고, 농지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데 없지. 이런 거 생해갖고, 이리로 가잖아. 역생이 심하면 극이 되는 거야. 역생이 심하면. 그렇지. 역생이 심하면 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극대거 되면 어떻게 병들어갖고 힘들고 어렵고 해갖고 어떻게 해? 나중에 가게 되면 깨고닥 하는 거지. 음.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보자. 이것은 어떻게 역생하게 되면 어떻게 뭘했나 이 사람은 병국꾼이니까 생하게 되면 바빠야 되잖아. 역생하게 되면 어떻게? 정상적인 바쁜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그 바쁜 거야. 그러면 귀신 타령하면 어떻게 되겠나 보자. 이 사람이 귀신 타령하면 귀신 고치주는 사람이 되겠지. 귀신 고치주기 위해서 바쁘겠지. 그러면 이거 귀신을 못 고치주면 어떻게? 이산저 산으로 당기면서 난리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지가 도사되려고 어떻게, 온 천하에 댕기면서 이놈인데, 속고 저놈인데 속고 해다가 돈다 까먹는 거지? 돈 까먹는 어, 돈 까먹는 거지. 그렇게 귀신 그거 좀잘 알펴올라고, 음. 허우적거리 사타가 어떻게, 이 집에 가서 다 털어주고, 저 집에 가서 다 털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잉? 음. <웃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생인데 생이면 어떻게 명예를 잃고, 내가 학식이 뛰어나고,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바빠서 열심히 일에 종사를 하고, 병도 남인데 고쳐주는 일을 하지만은, 역색을 해보면 어떻게 병들어 보고, 신체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버리고, 돈은 다털어 먹고 망해버리고, 어떻게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어떻게 명예를, 명예는 어떻게? 명예를 갖추라했더만 명예가 실추돼 갖고 어떻게 저낭떨어지 떨어지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온 천하에 어떻게 난장판이 벌려고 그런 사람있지 이제 많죠. 그렇게 생과 역생은 같은 거예요.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자기 그 문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생이고 역생은 어떻게 그와 반해가지고 어떻게 좀다 추락하는 거예요. 어, 엉,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 하는거지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을 추락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저기서 팔에서, 아까 오하고 팔에서 찾는다 했는데요 공부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럼 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팔복으로 찾는 겁니까? 팔과 문으로 찾는 겁니까? <웃음>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내가 황당하다 이거는, 자, 이것을, 이, 이, 다음에는 찾는 거는 이것을, 에? 이것을 찾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 니는 이런 길을 가고 이런 길을 갔는데, 니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니는 이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어그 거꾸로 물어보면 안 되잖아. 네가이 길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역생으로 작용하고 업작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작용한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것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그 앞쪽에서 가잖아 그렇게 순번이 맞아야 되잖아 거꾸로 그된 것을 앞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차를 갚 붙는데 그렇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경우를 두 음.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공부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돈을 지키려고 하면 돈벌이를, 그 뭐고, 지식을 사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식은 어떻게? 내가 사면 내가 갈길이가 맞아야 되겠지? 그럼 안 맞으면 역생하고, 꼬부는 이렇게 간다 했지? 그지 엉터리 옷을 입어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왜이랬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이야. 이. 두 번째는 내가 운이야.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는 재능이야. 네 번째는 우리는 운명이야. 그치?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는 복이라고 그랬다. 이게 맞춰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보자. 나가 52호니까 어떻게? 지금 공부해갖고 안 되겠지? 일반 공부해갖고는 안 되겠지? 그러면 운은 어떻게 나는 운은 좋으니까 어떻게 뭔가 돈벌이를 할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잖아 그제 그럼 나는 재능이 뭐래서 이름 보기를 했다 그제 그러면 내 이름을 어 날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날릴 수 있는 이름을 해야 된다 운명적으로는 어떻게 이이름 보기를 했잖아요 그제 그러면 내 운명적으로 이거 하고 가야 되겠지 운명기는 아까 지 어떻게 돈벌이를 그제 돈을 벌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제. 나는, 어떻게? 사업과 장사를 해도 되긴 해대 그제? 그럼 복은 무슨 복일까? 이런 복이었잖아. 그제? 이 복에는 어떻게? 이것이 생활락하면 어떻게? 나는 이런 지식과 이름이 있는 사람, 그제? 지식과 공부에 이름 있는 인연에, 그제?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누가 갖고, 뭐, 전공해갖고, 기계 공부해라, 뭐, 이런 공부 그거는 상담이 아니되이 말이야. 그거는 아예 딱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나이가 50살이 넘으면 할수 있는 거라서 뭘까? 자, 자기 돈안 들여놓은 카운셀링, 사업, 장사, 이세 개밖에 없어. 사업, 장사, 이거 밖에 없다, 이 그러면 그거 맞춰갖해야지니 네, 지금 나이에 이거 뭐, 이거 뭐, 큰 복, 작은 복 치갖고 되겠나? 안 되겠지? 취미 살기다고 언제 공부하겠나? 아, 막, 그렇게. 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여기 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라. 했으면. 또, 고집을 부린다. 하, 참말로. 시킨 다로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나? 이두디리 시간이 많아야 되겠나? 없다 음, 자, 그래서, 이 운명수에 의한, 운명수에 의한 이 상승, 상극로는 역생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운명수에 의한 오행작용론은 상생상극론이지만 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좋은 것일 때는 생 나쁜 것으로 갔을 때는 역생이라는 거다 그쵸? 그건 죠그 어떻게? 업장에 걸렸을 때 그건 업장에 걸렸을 때 저가지 딱정해졌다 논리는 우리는 철두철미한 논리야 자, 좋은 길로 갔을 때는 어떻게? 생. 나쁜 길로 갔을 때는 역생. 네. 내가 업장에 걸려있을 때는 그. 딱 아, 정해놨잖아. 이게 정 정해. 자, 그래서 나는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에 따라가지고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없는 사람은 이갈 길을 씁니다. 돼. 이것이 어떻게 진로상담법의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거예요 상담법이야 자 어릴 때는 어떻게? 우리 상담할 때 지난 것을 한번 보자 어릴 때는 부모들이 오게 되면 니네 어떤 거 해라 이렇게 되겠지 중간에 조금 클 때는 유치원 때는 어떻게? 니네 재능이 뭔지 찾아봐라 그랬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니네 공부 실력이 얼마나 탈 것인가 찾아봐야지 대학교 갈 때는 어떻게? 니네 전공이 뭐냐고 찾아야지그지 취직을 할 때는 어떻게? 뭘 찾아야? 취직을 할 때는 못 찾으려나? 그것의 적성과 적성과 우리는 인증법을 찾는 거예요. 적성과 인증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퇴직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뭐 있는 게 뭐냐? 중간에는 사업, 장사, 감셀링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감링이에요 개인상담 사람과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캄셀링이고 그 뒤에는 사업과 장사 이세 가지 밖에 없는 거야 나이가 40대 이후에는 상담을 네가 뭐 목이 뭐가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이 어떤 어떤 분야 사업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다할수 있는데 내 시기와 운명에 따라서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하는 일이 재밌는 것을 사업과 장사 감셀링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라는 거다 Okay? 자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할 때는 어떤 장사 인연법에 의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일 때는 어떻게 내증공과 지식에 의해서 응? 사업을 하고 카운셀링을 할 때는 어떻게 내가 탁출한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카운셀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의학 갖고 상담하는 거고 변호사는 어떻게 법률 갖고 상담하는 거고 우리가 인생 상담은 술이 사주 갖고 하는 것이고, 뭐다 뻔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온 상담가, 그 다음에 재능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있을 때, 이때 상담가, 중고등학교 갔을 때의 상담가, 대학교 지나갈 때의 상담가, 취직할 때의 상담가, 그 뒤에 상담은 세 가지 됐다. 그치? 뭐? 빨리, 왜, 왜. 정년퇴임을 하든 이제 직장을 그만두든 어, 어, 명예퇴직을 하든 그 뒤에 하는 상담은 몇 가지 떼어요? 세 가지 떼잖아 카운셀링, 사업, 장사 그세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야 카운셀링, 사업, 장사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로상담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전공이 어떻고, 팔관문이 어떻고, 그런 뭐 질문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데다가르치 사업, 장사, 카운셀링. 응? 50대 넘으면 사업, 장사, 카설셀링 응? 응? 사업, 장사, 컨설팅이다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거요 그런데, 장사할 때는 인연법. 응? 장사할 때는 인연법. 사업할 때는 내 지식.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자기 그 지식 갖고 하는 거다 기술 갖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